지금은 12시가 좀 넘었고, 저는 이제 방금 막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오늘 이제 마이프로틴에서 어 서울에 이제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VIP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사실 4시까지 가면 되는데, 좀 미리 가있으려고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어... 마이프로틴 행사 도와주려고 이렇게 강남에게 왔습니다 전 이제 마이프로틴 행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너무 덥습니다 아, 아 가면 이제 뭐 우리 키다리 형님과 마랑 형님을 <웃음> 실물 영접을 하는 건데 아 가서 완전 공개 촬영 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좀 뭔가 설레기도 하고 아, 걱정도 돼요? 되고 네, 떨려요 아 오늘 진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준서 덕분의 좋은 영상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 이부장님 고마워요 아 내가 진짜 태양이요 그러니까 마랑님이랑 아... 호응하고 내가 너무 떠니까 마랑님이 아... 왜 이렇게 떠냐고 막 말도 걸어주시더라고 아, 오늘 진짜 유튜버 분도 많이 만났습니다 성덕은 여기서 높습니다 <웃음>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도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는 그런 자극도 많이 받고 가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장 채널도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Cheers 아휴 저는 이제 씻고 왔는데요 아 진짜 뭔가 꿈꾸다 온것 같네요 이제 오늘 찍은 영상들 정리를 좀 하고 어제 우리 팬 닉네임을 정했잖아요 그거 이제 편집본 올릴 거라서 그것도 편집도 좀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딱히 밥 생각은 없어요 아직 좀 쉬엄쉬엄 해야겠습니다 아, 작업 좀 했더니 배가 고파지네요 엄마가 이제 힘내라고 보내주신 장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어를 좀 양념 부위로 해가지고 한번 저녁 먹어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타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힘을 입어서 이제 구독자 애칭을 한번 정해보려고 합니다. 음... 아침부터 학교를 좀 가려고 해요 학교가서 책도 좀 읽고 음, 영상 작업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별건 아니고사과드니다 어머 회장님 드릴게요. 네. 너무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마카롱이어가지고 녹을 아, 수가 있거든요. 있어요? 네. 네네네. 들어가보습니다네 조심히 가세요 연락.. 네, 네. 변동상 있으면 연락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이런거 안하니? 어. 엄청 맛있겠다 되게 예쁘게 해서 좋다 어. 오늘 그러면 회사를 다니는거죠? 아 회사고만 줬어 아 그.. 갔다와서 그만둔거야? 어산상 어, 갔다와서.. <웃음> 갔다와서 그만둔어? 그냥 나그만뜬다고 얘기하고 갔다왔어 <웃음> 오늘도 너무 더웠지만 알찬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딱 샤워를 하고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웠을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일도 바쁘게 움직여야 되니까 어또 오해영 한편만 보고 <웃음> 일기 좀 쓰고 취침 해야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겠습니다. 파이팅. 하아. <웃음> 아야. 밥 없이 못 살아요. 오늘 스케줄은 오전에는 이제 마이 프로틴 제가 행사 다녀온 거를 좀 빡시게 편집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점심때쯤에는 촬영할 게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오게 될것 같고 오후에는 친구도 의미 한놈 놀러온다 해가지고,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간단한 촬영 마쳤고요 Q&A로 햄버거 최대 몇 개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거 대답을 좀 하고자 맥도날드 하고 있습니다 몇개 먹을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다 어릴 것 같지 않은데요?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몇개를 먹는지는 Q&A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또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 후임이자 친구인 부산 부산? 부산 아이가? 부산 아이가? 부산, 부산 최고지 뭐 부산 많이 물어 잘 먹겠습니다 네. 먹어보자 잘못. 국물 다 피하라니까? 빨리 어 먹고 많어. 이런 걸 해라는 거야이가 그렇지 마. 아, 또 맛있네. 이거 마지 맛집이네. 친구가 촬영을 뭐좀 도와주러 집에 좀 도와주러 왔는데요 밖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보쌈 시켜 먹으려고 보쌈을 시켰는데 지금 한 시간째 안 오고 있습니다 왜안 오니? 보쌈 이게 3,000원치랍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70g? 어휴 먹읍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하나 넣어줘 일단 아, 감사합니다 좀 잡지 못하지만. Good. 저는 저녁 먹고 이제 토요일 날 올릴 Q&A를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Q&A를 한 번에 딱 몰아 가지고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저런 일로 조금 바빠 가지고 틈틈이 한 50개 정도의 질문에 대답을 해 봤어요. 그래서 Q&A 아직 안 보셨다면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Q&A가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었어요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고 저의 답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저에 대한 궁금증을 풀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편집하다가 옛날 사진이 좀 필요해가지고 제가 그 클라우드를좀 뒤졌는데 <웃음> 와 옛날 제 옛날 사진 보니까 진짜 되게 풋풋했어요 저 21살 때입니다 살..살이 많이 구나 벌써 금요일이네요 아, 내일은 내일 저녁에는 꼭 Q&A 영상 올리기로 제가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 뭐 오전 오후는 정말 빡세게 편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Q&A 영상이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자막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 자막 작업이 완전 그냥 노가다예요 단순 작업이긴 한데 또 자막이 있는 게 훨씬 더편하다고 하셔서 열심히 자막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뭐 한번 파이팅 넘치게 한번 Friday night, Friday night, Friday morning, Friday morning, Sunday morning, It's a beautiful 지금 몇 시간째 Q&A 영상 편집 중인데요. 아저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 또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아. 쉽지 않네요. 아 근데 Q&A 영상이 좀 재밌습니다. 제가 봐도 뭔가 재밌어요. 이런 말하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앉아서 작업을 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시 누웠습니다. 저는 또 NC 다이노스팬이기 때문에 야구를 좀 봐줘야겠어요. 저는 이제 자려고 씻고 나왔는데요. 이게 자막이 아니 이게 영상이 26분이에요. 저 살면서 이렇게 긴 영상 처음 만들어봅니다. 어, 근데 26분 동안 계속 제잘제잘 제잘 돼가지고 자막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기술의 힘을 좀 빌리기로 했어요 부류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그 음성을 인식해 가지고 자막을 써줘요 자동으로 물론 100%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잠깐 써봤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진 자막이거든요 하는 건 정말 힘들었거나 정말 뿌듯했거나 이건데 정말 힘들었던 거는 복근 만들기 정말 <웃음> 5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이 겹쳤는데도 막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을 했다는게 뭐 약간 이런식이에요 전 물론 뭐복근 만들기를 복근 만들기라고 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특히 재밌는게 타잔이라는 말이 되게 나오는데 타잔님이라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장님으로 읽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좀 수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 내일 일어나서 자막 정리 마무리 좀 하고 색보정하고 썸네일 찍어가지고 업로드 해야겠습니다 굿나이트 오늘 10시에는 꼭 올려야 되는데 지금 지금 작업이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자막 작업 다 끝났고 이제 색보정하고 음악만 넣으면 되거든요 와 진짜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근데 빨리 빨리 잘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싶어요 너무 전또 후보정에 색감 보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이게 보정후고요 이게 보정전입니다 원래 이런 애를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와우 예상 예상 용량이 3기가에요 3기가 3GB. 저는 얘가 좀 렌더가 될 동안 썸네일 사진을 좀 찍어야겠습니다 지금 썸네일 만드느라고 캘리그라피를 몇개 했는데 이거를 넣었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거좀 마음에 드는 게 나와서 이제 수정하려고요 이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Q&A! 아, 이제 밥 먹어야겠네요 아, 어 영상 길게 편집하시는 분들 진짜 리스펙입니다 와 진짜 힘들었어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밥 먹어야겠다 아 빨리 밥해 먹어야 되는데 오늘만 한 7시간 앉아있었더니 어 힘들어 죽겠네요 조금만 쉬어야겠습니다 아아 어. 아 여자친구요? 한국타전에 여자친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반응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Q&A가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핫뜨그 아, 저는 이제 씻고 누웠는데 브이로그 몇번 찍다보니까 일주일이 다 가버렸네요 이번 주는 정말 좀 나름대로 정신없 바쁘기도 했지만 너무 제가 느끼는 것도 많았고 저한테 너무나도 뜻깊은 일주일이었어요 이번 주는 뭔가 특별한 챌린지 없이 그냥 뭐 Q&A 영상 편집도 하고 나름대로 좀 휴식에 시간을 가졌는데 내일부터 저또 새로운 도전에 들어갈 거예요 특히 오늘 올린 그 Q&A 영상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아 진짜로 저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됐어요 항상 고생해서 편집해가지고 올리면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그게 제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 유튜브라는 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 그러니까 여러분 제 영상 항상 보시고 보시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항상 짧게라도 하트 하나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푹 자고 힘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짜 힘을 더 드릴 수 있도록 또 다음 주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